이게,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레고랜드 15분 거리 디저트 카페를 찾아왔는데요 여기 맛있다고 하더군요 맛있다는데 안 먹어볼 수가 없죠 바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춘천 웨이버하우스인데요 소양 이교를 지나 있는 우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춘천 시내에서 약간 외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자마자 주문을 했는데요 쿠키 종류도 먹고 싶었는데 다 나갔더군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메인 디저트는 크로플 브라운 치즈로 주문을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몬드 크림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8,000원인데요 와 아이스크림과 치즈를 왕창 올려줬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 주먹만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너무 커서 크로플이 작아보이는데요 일반 크로플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작은 크기는 아니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스크림하고 치즈를 같이 먹어보았는데요 약간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치즈향도 강하지 않았어요 살짝 의아했는데요 그런데 크로플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면서 달달하더라고요아 여기서 알았죠 아이스크림 치즈 크로플하고 같이 먹어야 하는구나 같이 먹었는데 캬, 처음에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느껴지면서 크로플의 달달 바삭 쫀득한 맛이 나면서 마지막에 치즈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맛있었어요. 딱 저희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음료는 비싼 편인데요. 아메리카노가 5,000원, 아몬드 크림 라떼가 6,500원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봤는데요. 흑, 쓴맛이 강하고 커피 오일 맛이 나더라고요. 쓴맛을 살짝 넘어서 탄맛도 느껴졌습니다. 보통 디저트가 달달한 곳에서 쓴맛이 나게 하는데요. 신맛과 감칠맛을 좋아하는 저에게 맞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 남기고 왔습니다 아몬드 크림 라떼를 먹어봤는데요 아몬드 향이 쫙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아몬드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크림을 먹었는데 쫙쫙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크림을 먹고 섞어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쓴맛이 나서 살짝 걱정했는데 맛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너무 졸마탱이라 정신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것들을 잘 만드는 가게라 다른 디저트와 음료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오면 다른 디저트를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만나게 먹고 구경을 했는데요 메인 홀에는 사람이 많아서 찍지 못했습니다 메인홀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중간중간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3층으로 올라가니 옥상 느낌이 인데요 테니스장으로 꾸며져 있더군요 신선했습니다 주변은 시골 풍경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 이날 비가 오고 흐리고 바람이 불었어요 2,3층에서 커피 한잔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메인홀 밑에 지하가 있는데요 비디오에 제가 나오게 해놓았더군요 커플이 와서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야외로 나가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나무 의자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놀면서 쉬면 좋을 것 같더군요.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 카페로 가볼까요?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